indeed it is called l o t h r i n e r e the transitory lands of the lords of sin 방송 소리를 끌게요. 줄일게요. 방송 소리로다가 the p i s the t t h of 음, 소리가... <목소리도> 이 정도? 너무 커요 그대로 보셔야겠 나도 엄청 커 진 죄들이 찾아온다. Nameless, accursed, undead, unfit. 한국어로 안 써지네 이게 남자고 뭐고 차이가 뭐지? 남자랑 여자.. 랑 차이가 뭐예요? 청년 기사 어이구야. 아스토라의 귀족. 카림의 도련님. 뭐야, 눈알이 없는 것 같은데, 뭐야? 눈 뜨고 있는 거야? 호인, 뱀의 기인. 실제로 다들 어딘가 뒤틀려있어 뒤틀림없는 평민의 얼굴은 희귀하다 아 싫어요 평민할래요 어 이게 뭐야 부장품 뭐 그때 하나 뭐 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투수들이 추천해줘서 보석을 들었다고? 아 이거? 보석? 보석이었어? 아 이게 다르구나 나 그때 기사로 했어 맞아 나 그때 기사로 했어 <웃음> 이런 건 고인물이나 하라고 하세요. 이건 나도 알아.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짜 그러지 마라. 고인물 같은 소리 하네. 놀리지 마. 나 진짜 1도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제대로 알려주세요. <웃음> 제대로 알려주세요. <웃음> 이 정도면 됐지. 가지지 못한 자가 세다고? 그래봤자 그래봤자 다른 것보다 세겠어? 다 10이잖아 올 10이네 기살 기가 둥기라 다르다고? 레벨 1아 레벨 1이네 맞네 레벨이 1이네 나머지는 레벨이 마술사 성직자 성직자도 안 좋나? 나 마법 쓰고 싶다 아니야 마법 쓰다가 발 이렇게 쉬, 여긴 느리니까 슝 하다가 죽을거야 분명히 여기는 마틸로 싸우지 않으면 죽을거야 분명 기사 갑시다 됐지? 이 정도면 됐죠? 다시 소리가 클 필이야 움직이는 거? 카메라? 와,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 와, 진짜. 나 이래서 패드로 게임 잘안 하던데. 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건 움직일 일이 잘 없나? 움직일 일이 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카메라 조작. 자. 이게 때리는 거? 어?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지? 이게 막는 거. 찌르기.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이게 막는 거. 어, 만화 뭐야? 방금 만화 손 만화 손모된 거야? 상패 어떻게 꺼내지? 아씨, 에스트 병 아까워. 아,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나 아직 잠깐만 구르기 같은 거 몰라! 아, 아! 오, 진동 봐봐! 오, 진동 개쩔어, 뭐야! 진동 너무 쎄다 잠깐만 오이씨. 진동 너무 쎄 소리는 아 이게 구르기 어,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아씨 같이 안 움직이니까 개불편하네. 유해를 조사한다. 오씨 카메라 너무 불편해. 아 바닥에 있는 메시지요? 어오 오. 어지러워씨. 죽은 사람들 흔적은 아닌 거야? 죽은 거 아니었어? 게 스태미나. 아 얘는 홀 홀딩은 어떻게 해요? 라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본이 뭐지? 아! 이거 맞나 보다. 오른쪽 세티 클릭 올라가는 건가? 나요, 카메라 움직이는 거 개불편해. 마, <웃음> 마우스랑 같이 해볼까? 이거를 보자. 어, 맞네. 아, 씨. 아, 위로 올리지 말고 아래로, 아래로 어 일어나라. 이게 막는 거랬지? 어, 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이거, 이거, 이거. 역 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오, 오, 오, 선생님! 오, 죄송합니다. 그, 안 가도 될 길을 굳이 가는 건 좀. 아, 이제 여기서부터인가? 사라질 것 같은 소문. 연습 좀더 하자 아, 오 진도 오 진도 아오오 오, 잠시만요 아. 전투 연습 좀 하고 갑시다 아이, 말도 안나오네 전투 연습 좀 하고 갑시다 아, 왜 자꾸 이게 나 이러다 고개도 같이 움직이겠어 나 왠지 고개도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하다가 오오오아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안돼 지금 안 돼. 죽으면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어, 다시 돌아가. 카메라 조절, 어, 뭐, 뭐, 어, 시점 고정을 어떻게 해? 나, 이 카메라 움직이기 너무 불편해요. 설정이 있어? 아이고, 액박이에요. 아이고. 뭐야, 이거 잘못 눌렀어. 이거 뭐야? 제가 지금 패드는 처음이라가지고. 아, 아, 이게 맞네. 아. 어 잠깐만 이게 막는 것좀 해보려고 하는데 타이밍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안 막아지네? 뭐지? 다 막아지는 건 아닌가? 어이고. B가 어우 카메라 아, 아씨, 빼할 오, 씨, 깜짝 놀래라. 어, 잠깐 뭐 먹을 거 있나? 아, 씨, 어지러워. 시점 고정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시점 고정 하고 싶어요 그거뭐 있나? 자동 변경 이미 제어 아! 아 그래요? 아 그거 말하는 거야? 아니 이거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이 다음이 문제라 와씨 첫번째 몹이랑 어떻게 싸워야되냐 부르는게 뭐였지? 부르는.. 부르는게 뭐였지? 부르는게 뭐였더라? 뭐야 다운 사람 든 거구나. 검을 뽑는다. 엑스칼리버. 점프가 뭐지? 잠깐만 피하는 거 뭐지? 브로이가 뭐지? 아 이거구나. 잠깐만 아이템 사용이? 아 잠깐만. 아이템 사용이 뭐더라? 잠깐만요. 아 이거. 아 아야야. 뭐야 지금? 어디에 공격하는 거야?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 뭐야, 어디를 때려야 돼? 틀린 것 같은데? 어, 죽었다. 아, 자꾸 누르네, 하다 보니까. 아, 씨, 카메라 개불편해. 내 이래서 패드로 안 한다니까. 아, 야, 야, 야. 패드로 쉽다는 사람도 있던데. 카메라, 카메라만 어떻게 대면은할할것 같은데. 아 뭐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뭐야, 이거. 안 죽었어, 씨. 뭐야, 죽은 줄알았는 다시 가야겠다. 아씨, 카메라 너무 불편한데? 아니 하다 보면 손에 힘이 들어가서 눌러요 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아, 아아 공격이 거지? 아씨, 공격기도 아직 익숙하지도 않네.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야 하겠다만. 자꾸 고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 기본 탓인가? 아왜 아 불러 이걸 왜 부르는 거야 멤버 없나? 아 이게 고이 시점이 내가 고정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네 이게 찌르기 이것만 누르면 되는 건가? 어어 어어어 다시 가보자 비가, 비가 구르기 비가 구르기 X가 아이템 사용 이게 막기? 여기 아오! 아씨 뭐야 아! 아! 나 잘못 눌렀다 아직 안 죽었어. 죽은 줄 알았어. 아, 뒤로 이게 뒤로 무었기 아. 어, 뭐야? 방금...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야 죽는구나. 아, 쟤 나올 때도 죽는구나. <웃음> 아, 기다려봐. 난 지금 패드부터 익숙해져야 돼. 게임을. 게임을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패드부터 익숙해져야 돼. 이게. 찌르기가 스테미너. 이게 막기. 이게 쳐내는 거. 이거면 되지 않나? 쳐내는 것까지 필요한가? 그러면 이 위에 두 개. 아예 지금 찌르기와 쳐내는 건좀 버리고 게임을 해야겠어. 이거 두 개. 그리고 이게 아이템 사용이고, 이게 방패. 비가 후르기. A가 뭐더라? A는 아니고, A는 확인 이런 거. 기가 구르기. 와 근데 그럼 이거 지금 카메라도 움직여야 되고 구르기도 같이 눌러야 되네. 아 아씨. 하지마 다시 다시 어 아, 뭐야 야야야 야, 야. 풀렸어 오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아 아아 아, 잘못 눌렀어 풀렸어. 아. 어 뭐야 잡았다. 나 아, 손의 검. 잡았다. 어 아, 뭐야 끝난 거야? 진짜, 진짜, 근데. 헤드로 게임 처음 하는 건데. 아씨, 어지러워. 지금 보통 패드 게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웃음> 지금,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자꾸, 자꾸 이렇게 올려. 이런고 게임해, 이러고. 이런 왜냐면 화면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가 이해가 더 쉬워 <웃음> 카메라 움직이는 게 이게 느낌이 더난대요 이거 어휴 이거 봐어 마우스를 이렇게 어휴 이렇게 하기 쉬운 거를 굳이 왜 이렇게 잠깐만요 어 이거 이거. 가자 <웃음> 이제부터 시작인가 또 혼자서 뭐뭐 뭐 자체 하드보드라고 또막 그러는 거 아니지 또 <웃음> 어? 저기 또 뭔가 몬스터 같은데 저기 뭐 있다 이거 잡아야지 가는 건가 저기도 있다 다 무시하고 가볼까 또 왔다, 왔다. 언니 나왔어요. w e 부려 주세요. 불, 불러주세요 레벨 b 나선의 검을 증명해 보 l a s 로 e n One. 아 이걸 해보라고? 이렇게 팍! 오지? 스 하네? 얘 뭐야? 마법.. 마법.. 전송은 뭐야? 이게 뭐지? 꽂았어요 Ah, w h o o l w i n h a l y o are. Ah, Ashen produced them. a r e w e l l a s h n Ah, very well. Then, t o a k e nourishment from these sovereignless souls. 뭘 올려야 돼? 지구력이 스태미너 같은데? 생명력이.. 인가뭘 올리는 게 좋은 가 집중력은 뭐예요? 집중력이 많아 체력은? 그럼 생명력이 피면은 아 움직이는구나 옆에 체력이 장비 중량. 아, 장비 무거운 거를. 음. 전 솔직히 공속 느린 거를 진짜 제일 싫어해서. 근력. 기량. 아, 오른쪽 무기, 왼쪽 무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떻게 알아? 발견력. 이거는 뭐 좋은 아이템을 찾는다는 건가, 우는? 무기 데미지가 높아진다고? 일단은. 올릴 수 있는 거지 지금 아니구나 음. 기본 기본부터 올릴까 그냥 장비야 뭐 돈이 있어야 사지 아 만화는 필요 없나 이렇게? 나 돌아가기 어 아, 됐다. 이야기한다. Farewell, Ashen. 아. Ashen one. 확인은 A인데 자꾸 딴걸 놓네. 불 꺼진 이는 소울의 그릇입이다고 주인 h o 이런 소울을 가져오세요. I 난다이앞 귀여운 놈이 있다. 이게 뭐야? 귀여운 놈이 있다? 이앞 제스처 유효. 제스처가 뭐야? 아 이게 사람들 싸웠구나 불사자의 뼈조각이 뭐예요? 근데 일단 아이템 창은 어떻게 보지? <웃음> 아이템 창.. 차...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넘기고 아 이렇게 넘기고 피가 돌아가기 장.. 방금 본게 이거 아닌가? 아니구나 다른 거구나 장비.. 아 이게 이렇게 보는 거? 아.. 아 이게 아니지 스테이터스 메시지 시스템 어. 아 돌아가기 돌아가기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웃음> 결국에 esc 누르기 <웃음> 결국엔 esc 뼈조각을 집힌다 이거 집혀도 되는거죠? 아아 아, 뭐야 없네 아 있어야 하는 거구나 전술 가자 내가 가는 데가 맞나? 돌아갈수도 없네 여기 어디야? 뭐지? 어디? 이건 어디야? 아이고 게 부르기 여기 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뛰어내리면 되나? 이것도 막 상자 부시면 뭐가 나오고 그러나? 여기 누가 죽은 흔적이 있어 여기가 아니야! 그렇군요 뭐 뭐지? 괴물 소리 나 어디 뭐 내려가는 계단이 없어? 그냥 아 여깄네 여기 아 여기가 제일 처음 맞아? 이걸 다 초치하고 가야 돼? 아니네. 아아 아! 다리 다리 아아아 모조 모조 일단 도망가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서 쏜 거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돌아갈게 아 돌아갈 수도 없네? 잠깐만.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봐 어디까지 쫓아와 잠깐만 때려봐 때려봐 아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잠시만요 여기까지 안 올라오겠지? 올라오나? 어어! 아씨, 뭐야? 아, 뭐야? 너 조리 안 가? 아씨, 나 하나 먹고. 아씨, 카메라 때문에. 아씨, 다시, 다시 해야겠네. 아, 뭐야. 여기 죽은 사람 혼자 있다. 암룡의 예감? 어? 암룡이 뭐야? 동료 만제 아,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아, 위에 있구나. 아, 씨 카메라. 아, 어디서 쏘나 했다. 저 댕댕이는 어떡하지? 저 강아지 두 마리랑 웃기던 남자 하나. 저 위를 가는 거겠지. 얘는저 위에 또 있는데? 아래 하나랑 뭐가 있는데 절로 들어가는 건가? 어 어지러워 씨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 어머 머 어머 뭐머 뭐야 뭐야 어머 어머 봤머 어머 어 잠깐만 잠깐만. 머 어머 어 아씨, 한방개 아프네. 한 방이 개 아프네요. 오, 옆에도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난 강아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막는 거, 이거. 오, 잡았다. 여긴 잡았는데 개소는데개소해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아. 뭐야 저게 이렇게 감도가 이렇게 감도가 세지? 감도를 최대한으로 줄였는데 아이씨 어! 오오! 잠깐만요 즐거운 갓겜 닥스하는바보하오이 아름다우시네요 아아 뭐야 아 2개월 이게 얼굴 덕맞지 잠깐만요 감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못 살겠어요. 패드 못 하겠어요. 다른 게임을 패드로 해야지 이런 게임을 패드로 하는 건. 아아 아, 아. 잠깐만 이거 막는 게 이거지? 오 진동 봐. 게임을 왜 하는 거야? 왜? 아씨, 어, 뭐야? 어, 오, 아이템 얻는 거 키를 모르겠어. 잠깐만 마우스로 하려고 하니까 키를 모르겠어. 이것도 이제 마 <웃음> 마우스로 하려니까 또 키를 모르겠어. 어디 갔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까워. 야 먹자. 어 뭐야? 나 방금 뭐뭐 뭐, 뭐 먹은 거야? 잘못 눌렀네 저 지금 패드로도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아 이거 이거 이거지 패딩 쓰면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패드는 오늘 처음 쓰는 거거든요. 아, 좀위기 함료 있지. 한놈 처리하고 가자. 양옆으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더 어려워 뭐 얼마 있지도 않은 소울 이리와 아 개주제 아파 진짜 한번더안 되는구나 헤링이 언제가 막히는지를 모르겠네 아 여기 아까 괴물 잡아야 하는 건가? 아. 어 뭐야 변하기 전에 잡은 건가? 변하기 전에 잡았어 아, 변해이 전이 잡을 수 있구나. 뭐지? 여기 뭐 있나? 여기 아무것도 없네. 여긴 못 올라가는데? 여기 길이 아닌가며? 이게 길이 아니야? 아, 뭐야? 왜 올라왔어? 저 아래인가? 스테미너가 다해서 그런거 막는데도.. 아 막내도 스태미너가 필요한거구나 어 뭐야 뭐야 너 왜이러나 이거 어, 뭐야 이쪽은 길이 아닌가요? 아 길이 아니구나 길이 어디지? 내려왔어 길이 여기 말고 또 있나? 아예 올라가서 다른 방향? 반대쪽에 있다고 아나 처음 시작하는데 반대 방향쪽에 있다고요? 막더 빠르게 달리기 이런거 아 되는구나 오우 카메라 조정을 못하겠어서 어지럽네 아 이럴거면은 그냥 아 괜히 갔잖아 저희 괜히 갔잖아 왜 간거야 휴식한다 내가 내려온대. 잠깐만. 정면? 아, 여기! 여기 싸우 싸우는 적이. 한 마리인가? 저한 마리 같은데. 뭐야 뭐야 잠깐만 뒤에 하나 있어 어, 자동시점 뭐야 잡았어 뭐지?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씨. 뭐야, 뭐야, 씨. 말고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 안 잡혀서. 어, 이건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점프도 안 되는데? 점프가 없는 게임 아니던가, 이거? 안돼요 점프 안되는데? 점프 없는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아씨 뭐야 왜 거기 숨어있냐 너 하염병 어, 이게 사다리 내려간다 음. 하나 둘 뭐 위에 뭐 없지? 하나, 둘. 두 명이지? 아이고, 아이고, 어이, 아! 아, 젠장. 너무 많어아 아, 너무 많어 위에도 뭐가 있나본데? 너무 많잖아 위에? 가족에 갑자기 용이 왜 나오는데? 아이가 여기, 여기 아니지? 아, 좀 편안하게 잡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이 바지는 왜 있는 거야? 입지도 않을 거. 어지러워, 어어 어지러워. 오씨, 그것도 안 돼. 됐다. 됐지. 불이 내뿜어지니까. 잠깐만. 아 뭐야? 아 뭐야? 아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씨, 젠장, 아까워라. 이거 병사야 되잖아. 아, 아. 어, 다 죽였다. 씨, 고야저 그 사람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아, 이게 막는 거? 달리자 무시하고 달려가는거야 무시하고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내려와 내려와 뭐야 얘네 왜 내려와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잠시만요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얘네 내려올 줄 알아? 내려올 줄 아는 놈들이었어? 뭐야 뭐야 이 그지같은 경우가 다 있어 다 원래 자료 돌아가, 아 이거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씨, 아이템 주는 키가 뭐야 아 못하겠어 못아 진짜 패드 패드 그지같아서 못하겠어 아 뭐야 또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내려가지? 아여 키를 몰랐어 마우스랑 이거밖에 몰라, 또 키를. 어, 아이템. 이걸로 죽는 거고. 죽은 뭐. 건가? 아 잠깐만 여기 불 없나요 혹시 <웃음> 위로 가야 된다고 아 미안해요 내가 채팅창을 못 보겠어 채팅창을 못보고 있었어 아 여기 말하는거구나 아 여기있다 됐다 찾았다 찾았다 메시지를 읽으면 좀 쉽다고요? 이걸 패드로 어떻게 하는거지? 애초에 여기는 인사할 그런것도 없어서 아 뭐야? 아 뭐야 에스트는.. 에스트 제피병을 교환을 하라고요? 뭘 누가 어떻게 뭘 교환해요? 아, 아, 아. 어디서 교환을 해요? 이 밑엔 뭐지? 아까 성? 나 원래 돌아가던 돌아갔던 성? 아이고, 아이고. 어? 어떻게 달리는 거지? 이게 컨트롤이 있고, 알트 걷기. 음, 무슨 빠르게 달리? 기거 뭐지? 안, 안, 다 기가라는 거지, 아, 이게 풀스 거랑 누르는 게 다른가 봐요. 아예 명칭. <웃음> 하는 거지? 교환은 어떻게 하지? 언니. Welcome home. Speak very well. Then t a p i n 언니, 나 소울 모아왔어요. 레벨업. 자, 레벨업을 쭉 만지다가 지금 처음, 첫 패드로 하는 게임이 닥소야 <웃음> 진짜 미쳤나 봐첫 게임을 여자 옆에 아저저 저 아저씨 어여 할머니 아니 아니야 아저씨부터 가요 근데 여기 왜죽는 적이 있지 이앞 엉덩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저질렀다의 시간이다. 뭔 소리야? 엉덩이가 왜 필요해? <웃음> 엉덩이가 왜 필요해? Well, a newcomer, I see. I am Andre. I serve at this shrine as a humble smith forging w e a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w 죄송해요. 아저씨 아저씨 미 e 해요 s u c 마 a 주겠 e 분 배?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무기 강화. 아, 여기서 이렇게 강화하는 거 근데 강화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막, 아, 소울 말고 막, 뭐, 아이템이 필요해? 불보석 선택했는데요. 세기석이라는 게 필요, 아, 여기 써져 있구나. 세기석. 파트. 돌아가. 떠난다. f r t be careful. I d o 네. 무기 변질. Ah, 아, well, j u s good, wasn't he? 무기 변질. 이거? 용소드돈나 돈이 없어 <웃음> 아 돈이 없네요 아 돈이 없었네 네돈좀 모아올게요 죽으면 안될텐데 아까 얼마 1100원만 모아오면 되지 천, 1100원이니까 900원만 모아오자 죽지만 말자